자 오늘 목사님 함께 읍절려볼 말씀은 어딘가요? 아, 오늘 에스더서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냐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말씀 중에서 네.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말씀을 읍절해보면 좋겠어요. 이야,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한데요.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네. 예, 왜이 말씀을 정하셨어요? 목사님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과정이 쭉그 에스더스 2장에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하신 말씀의 핵심이 양육이거든요 네. 근데 양육 받았다라는 말은 양육을 했다는 의미도 되고 양육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되는데 모르드게는 양육했고 에스더는 양육을 받아들였죠 이때 양육이 히브리어로 아멘이거든요 아멘이요? 네, 네. 아멘을 해 줬고, 아멘을 받아들였다. 아, 우리가 기도 끝에 하는 그 아멘입니까? 예, 예,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양육은 아멘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도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예만 되니까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라.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멘으로 양육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함께 따르고 있다. 다이더시 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고, 음.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양육을 잘 받는 건데, 네. 양육을 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죠. 음. 여러 만물을 통해, 사건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 만물도 너를 위해 지었고, 또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주었고, 일어나는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는 내가 너를 에, 향한 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담겨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양육받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네. 그 양육을 받는 사람은 절로 왕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잘 양육하면은 그 자녀는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고 나누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그 양육받는다는 게 이제 항상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잘 설명해 주고 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잘 설명해 주고 또 그걸 뭐 혹시 요셉처럼 애기치 않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노예로 끌려가거나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배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잘 설명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는 거거든요. 음, 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제일 관심 갖는 건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양육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코로나를 통해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음. 또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시는애가 얼마나 많은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실 건가 이런 양육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양육을 잘 받기를 원하시는 음. 사도바울이 참 양육을 잘 받았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음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족하는 마음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네. 감사하는 믿음을 배웠다 사실 바울이 참 인생이 불행하게 어떻게 보면 끝났는데 인간적으로 볼땐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순교당하고 다른 사람 감옥에 가도 바울은 감옥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귀한 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지금도 바울을 통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양육을 받아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참된 왕권 참된 자유, 참된 능력 참된 소망 그리고 참된 열심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 부부가 서로 양육을 하고 양육받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양육을 하고 양육을 잘 받고 음.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힘과 용기가 이이 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 네네. 아, 네네. 이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고 싶었니다 아멘. 아 자, 양육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것을 오늘 또 처음 배웠고요.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오늘 말씀 읊조리는 가운데 동일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에스더서 2장 20절 말씀 오늘 목사님께서 가져오셨는데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함께 읍조려 보겠습니다